어, 어. 자한 마리 왔죠? 아, 나이스. 우와. 말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격포의 피싱 투어 오션 투어 호 타러 왔습니다. 격포가 이제 그 민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종이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즐겁게 놀다 가려고 아들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 맞추는 거는 봐봐. 얘를 잡고 스프를 눌러보는 거예 눌러보고 돌리는 잘 돌아가. 이 정도. 이 정도. 20%야, 반은. 어. 감사합니다. 어. 대략은 아빠가 맞춰놓을 줄 자식 감사합니다 그래 제모래 어? 뭐냐 감어 감어 감어 네한 마리 버려 오 뭐, 뭔데? 뭔 우럭인가? 우럭같죠? 아빠 우리 옷 입었으니까 어? 뭔데? 야, 뭐야? 농어 아니야 농어? 농어 같아 농어 오씨 뭐예요? 네. 농어 농어농어 농어농어농어 민호 민호 농어예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농어. 민어, 민어, 민어, 농어. 오, 동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침착해. 가만 있어봐. 아 네. 잠깐만요. 태야 기다려 기다려. 네. 걸어봐 걸어봐. 야, 나도 나도 이걸로. 와. 여야이 <웃음> 새끼 뭐 시작하자마자 나오네요. 참내 참. 이렇게 하고. 바늘백이 있어 바늘백이어찌 찢개를 해도 되고 응봐상님 음. 작은거 못 사갔잖아요 아, 제 쪽에도 형님, 누님 이놈자식 이 55cm 농어 한 마리 잡고 시작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방송 나중에 킬려고 하다가 아우 안 돼. 안되겠어서 그냥 켰어 이녀석이 농어 한 마리 건, 건지는 바람에 선태야 인사드려 오늘 저 격포 피싱 투어 오션 투어 호 승선하고 있습니다 이놈자식 있을 슬... 때 야 쓸데없이는 아니죠 농어를 아침부터 걸르내고 있어 어? 전태야! 저 저기 아, 앞에 있다 오! 뭐야? 어, 광어네? 광어 광어 <웃음> 어우, 뭐.. 보기 되게 많이 나오네? 놀래미 큰거에 민어! 민.. 민어에 뭐다 나와 민어 민어 민어 오 쇼. <웃음> 여기 물만 틀어줘도 새우가 잘살 텐데 기포기 되어 줬어. 새우는 항상 싱싱하게. 몇수 하셨어요? 아니 시작도 얼마 안 했는데 뭐. 저는 이제 그 바다 향기 짠내를 맡고 있죠. 선택가 아들놈이 깔 타고 55cm짜리 한 마리 했어요. 강냉이 얘기님. 역시 아들이 뿌띠달봉이 보다 운이죠 낚시가 실력이 어디어 움측이삼이지 그렇죠? 벌교촌놈님 꼬막이랑 민노와 바퀴보게 <웃음> 어 벌교에 꼬막 꼬막짱이죠 아, 왜 먹었구나 응? 어 거기다 너 어허 아들 어? 농어라고 하시네 오케이. 아, 파이팅 어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농어는 새우 큰거 쓰면 안돼요 어... 그 갈아야돼? 어... 중간정도짜리로 갈아야돼 봐봐 센태야 됐어 그만하면 됐어 훌륭해 바고면 바퀴 가요 어? 바닥 찍고 2m 하면 다그 바퀴 가맞아요 바닥 찍고 2m야? 2m 어어 어, 그러면 한바퀴에 60cm라고 치면 세 바퀴 반 정도 가면 돼 어. 어, 저도 올해 격포, 민어, 농어, 외술, 4번 도전해서 올... 올꽝 치고 왔네요 오우, 농어다. 농어야, 농어. 크다, 저건. 오우, 야야 씨. 성태야, 긴장해. 에 아, 엉켰다. 이거 절대 들,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냥 터트리는 거야. 어? 빠졌어, 지가. 천천히 해, 성태야. 알았지? 천천히. 쫄지 마. 아, 먹, 먹고 갔다. 괜찮아 괜찮아 쫄지마 쫄지마 먹고 갔어 아니 아니에요 네 갔어요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이쪽으로 와 성태야 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어어 어. 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이리 줘어깔따구야깔따구한 줘. 어, 어, 어. 네, 마리 나왔죠? 민노거깔따구네요40 조금 넘겠다 괜찮아 오우 자식 어좀 어어 오호 얘왜 이러냐 어, 조심하세요. 많이 쌌네. 아, 이거 줘봐, 성태. 아빠는 새, 새우 넣어가지고 저기 해야 돼. 우리 우리 우리 거는 저기 안 하니까 갔다 와. 오씨, 나는 왜 너무 없지? <웃음> 성태 여보기 짱이죠. 아, 나도 할수 있었어. 아이. 저놈 자식 분명히 또또 또 무슨 꿈꿨어 저거 지지 지 혼자만 그냥 어. 내, 내 농어, 두 마리가 어. 헤엄치는 <웃음> <웃음> 네 농어 두 마리가 헤엄치는 거 보니깐 뿌듯해 농어 두 마리가 헤엄치는 거보니까 뿌듯해? 순간 확 끌고 들어갔지? <웃음> 야너손만 봐서 좋겠다 자식아 아, 우야 성태야 천천히 이, 이, 이쪽으로 와 천천히 계속 가봐 릴링해 릴링해 농어야 농어 릴링해 릴링해 어 릴링해 나중에 힘쓸 수도 있다 오씨지 혼자 세 마리야 어 게, 계속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성태야 어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예 아, 아, 예. 괜찮아 괜찮아 예무리 예예 예무리무리 예. 고어 예. 예, 예. 그래그래 와 역시 성태다 깔다구요 깔다고 잠깐만 성태 채비 다시 해어 이렇게 하고 이걸 직접 갖다 놓어 정은조님 스승이 좋으니 제자가 더봐요와 <웃음> 감사드립니다 정은조님 아 짱이시네 예. 이거 그냥 빼고 어 오케이 그냥 오케이 오케이 그러자 그러자 그 이거 가고어 그래 아가미 있는데 이렇게 긁으면 돼놀리면안돼 돼? 아들 생선을 상대로 낚시꾼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어, 그렇게 하면 살 물러져서 안돼 그렇지 줘봐 선태 야잘봐 어디를 찔러야 되는어 어, 이, 이, 여기서 어. 이, 이, 이 앞에 지느러미 있지 이 어. 부분에서 탁 이렇게 칼을 수직으로 세워서 밑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어. 서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 어. 이렇게. 칼 씻어놓고 음? 어추 어, 지금 어은 있을 때 얼른 해야 돼이 정도 목줄이 딱 좋고 음. 자할수 있지? 예, 할 때는 이렇게 음. 조금 팽팽하게 오케이 아빠 한다? 어, 응약 밖에 가만히 있는지 알겠어? 어. 2m입니다, 2m. 2m. 2m. 그러면 3바퀴. 세세 바퀴. 기상 예보보다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오 자, 한 마리 왔죠? 응. 아, 음. 챔질하는 거 보셨죠? 세게 챔질하면 안 돼. 호호, 버텨요? 광어가 어우. <웃음> 자, 긴장하지 마시고. 자, 선장님이세요. 격포 피싱 투어. 오션 투어 호 선장님이세요. 자, 아들, 펌프질을 하면 안 되고. 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털, 털어야 되는 거예요. 맨더야, 맨더. 응. 낚시에 대한 매너 그렇죠. 그렇죠? 한한한육자육자 한 육자 정도? 예. 방어에. 방어요어오요 광어. 와 씨. 오. 오, 고맙습니다 와. 오, 오미 칠잔한 데도 67,8은 내겠어요? 그럼 제가 갖다 놓을까요? 어 고맙습니다 코스 뭐지? 와 <웃음> <오, 웃음> 이건 뭐 아빠,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어 뗄셔도 어. 이것도 앞으로 나수 있을 수 있는데 아니아그 이거는 네가 갖다 놔야지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조금 빠지겠어요 한68 되겠어 맞아. 어? 여기 어느 동 어딘지 알아? 모르는데? 모르면 그냥 내가 내 가르쳐드려 가 가르쳐드려 아니야, 가르쳐 주지 말고. 한번 보여드리고. 내가 갖다 놔? 어, 어, 아들이 좀 갖다 놔줘. 내꺼 새우 끼워줘. 어, 알았어. 아, 아니다. 난, 난, 난 팁이 살아있었구나. 68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오, 와, 근데 이다 오, 씨. 야, 손맛은 좋았어. 탈출 가능한 거 아니야? 어, 아, 나... 어떻게 하지? 어? 어 아, 그래. 야, 너 꿈을 안 꿨냐? 아니, 내가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아무도 모르지. <웃음> 너, 씨. 너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 아무도 모르지 꽃지 <웃음> 시키야 아빠도 어떻게 하 아니 그러니까 공유좀 하자 이게 제일 좋은게 또, 또 하나가 손톱에 긁어보는거야 이렇게 예, 잘 긁히지? 이정도면 나카로운거 그 말씀이신 것 같아 기둥줄 있으면 챔질을 확 하시면 이 11자가 되겠죠 그동안에 엉킬수도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것같아 큰거 나왔나봐 와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쩜. 웃음> 점넘가 빵이 커, 커, 커가지고 예예 예, 한 75? 저정도면 저 저이 수심에서 엄청나게 힘쓰죠 진짜 <웃음> 어 천천히 해야될거같아 에이, 아빠가 무슨 아들인가? 아빠는 5초 위에 떨어질거같은데? 왜냐면 아빠는 금방 끼우니까 케넌샤 형님 진상계들보돌뻔 <웃음> 전라.. 왜? 왜왜왜야이건 무럭이야 오래 오래 어 뭐보다 쓰자 이렇게 하더니 못 봤어 아 그래 어려 그 미련 갖지 마 미련 가지면 안돼와 노우가 있나 봐 여기 어우 육자 내지는 육십 아파도 차에 그렸대 그냥 작은 녀석이야 2단 챔질을 하면 안돼후이그럽빠 소리 들어 2단 챔질은 네가 원래 잘 하긴 하는데 에러긴 해 너무 한놈 물고 오라고? 여기도 에럭이다 에럭이야 에럭 아 이, 이놈의 에럭 진짜 작은 새우 넣더니 에럭이 나와 에럭하고 농어랑 같이 있으니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농어 기신님 형님 난, 난 아까부터 애, 에럭 잔치야 에럭만 가져줬어 야, 이, 이걸로도 잡힌다. 에럭. 어? 농어다, 농어. 헌태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 이쪽으로 와. 대물이다. 어. 하... 잘했어, 잘했어. 농어인데. 아, 아쉽다. 이, 이거 진짜 오반데. 아빠,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엔 미 같았어. 진짜? 에? 목줄이 이리 터졌네. 이리 목, 목줄이 빠진 거 아니냐? 터진 게 아니고? 빠졌어. 네, 빠졌어. 네, 네가 잘못 묶은 거야, 성태야, 그러면. 응? 잘못 묶은 거야. 네가네가 완전 히 이러고 버텼는데. 드랙을 조금 더, 더 풀자. 아쉽다, 성태야. 어, 자, 자, 자, 자. 이야, 아른아른 하겠다. 아른, 구천선우님, 성태야, 괜찮아? 화이팅! 누님이? 어, 어 누, 누님이 아니고 성태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모 이모 이모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음 맛있죠요 맛있지? 연옥사랑해님 세제아빠님 달봉님은 포기하시고요 낚시천재 상태가 잡는 거 보시는 게 빨라요 쟤들 게이지가 이만큼 이만큼 하면 이제 모니터를 한번 데크폰을 한번 쓰다듬는 거죠 쓰다듬기기만 했어 그날 제가 쭈꾸미 하다가 안 나와가지고 가지를 짧게 한번 시작했었어요 어? 어 이게 장대 같은데? 통통치인가삐 했는데 히트인데? 한 마리 걸었어요? 통치 어들수 있지 이 정도. 아 됐어. 예. 연옥사랑이니이너라고 예. 하는 거에짜식님아 이게 네가 네가 뭔지아냐 이게? 아, 짜식오손손안 돼. 왜? 날카로? 워오 이거 이빨 장난 아니야. 그러네. 그래. 여기 있다. 애들이 볼안 와? 오 대박 역시 축하합니다. 취급 안해특치는요 야, 네? 아, 그럼 그래, 그럼 5분 동안 생각하면 툭치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뜨거워요. 뜨거워요? 예. 우와. 말, 자. 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이거 지붕 지붕 보이죠? 와, 시, 어닝 있어요, 어닝. 오, 갑자기 그늘이 됐어. 대박 대박이다, 진짜. <웃음> 어 진짜 비올때 낚시도 되겠네 와우 대박인데 진짜 와 갑자기 시원해졌어 비도 안맞고 그늘박도 생기고 이야하네참 막는 이수평액기오 어, 왔어 크다 우와씨 이야 오, <웃음> 씨. 오, 7자는 훌쩍, 훌쩍 넘겠네. 와, 씨. 후자 8자 들려나? 자, 여러분, 1만원짜리 나왔어요. 저1만원짜리야 민호. 8자, 7자. 7자 오버되겠다. 알죠? 프리버잖아어려하고 하겠습니다. 고요 주변까지 부탁드리면서 아, 어 어, 오우야넌 어, 너, 너, 어깨동무 하지마 기분 아니, 나쁘고 나, 나, 아니 나 넘어질까봐 어 그래그래 그래. 오늘 아들내미랑 왔는데 키 큰척 하지마라 어 아들내미랑 왔는데 이 녀석이 퉁치 퉁치 세마리 아니 저 노, 농어 농어 깔다구 세마리 제가 68짜리 광어 한 마리 퉁치 퉁치 한 마리 그렇게 그렇게 잡았어요 애럭들은 좀 강생을 좀 했고 다음에는 다음 장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